Всем привет. В общем, значит, видео, которое всем понравилось, разговор с корейцем. Для начала скажу, почему в разное время записывается. Потому что почему-то не записалось, я не знаю. Разговор записался, я пофиксила, собственно, как бы качество видео и звука, но почему-то не записалось м о ё вступление. Поэтому я его делаю сейчас. Привет. в общем, не буду долго задерживать, но для тех людей, которые такие просто где-то в рекомендациях или каким-то образом попали на это видео и не знают, кто я, то в двух словах.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Алина. Значит, мне 28 лет, я поступаю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изучаю корейский 5 лет. Все, наверное, это самое важное. Остальное, если контент интересен, то подписывайтесь на канал. А, и сразу же для тех, кто уже на меня подписан, вот мой Телеграм. Можете, в принципе, зайти посмотреть, значит, из самого интересного, там поэтапно все моменты, которые со мной происходили, что я где делала, всякие подробности про справку 10 000 долларов и так о м у и т далее и тому подобное. И Это видео выйдет в среду, а люди в Телеграме уже кое-что знают. Что же это может быть? В общем, вот, хотите подписывайтесь, хотите, ну, в принципе, выбор ваш. Все, при я т н о г о просмотра. Всем пока. В школе в школу. В школе. В школе. В школе. В школе. В школе. В школе. В школе. В школе. школе. 시간 아깝지 않아? 왜? 그냥 일자리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음, 그런 게 있는데 어, 리나씨는 리나씨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니까 뭔가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도 음. 도전하려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 이거 아마 우리 음? 나라가 달라요. 그 여기에 저어 저는 보통 말하고 싶으면 말해요. 그냥 말해요. 그그 그 저도 학교에 갔을 때잘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지금 그 한국어를 아주 좋아해서 그 아마 어 저는 그냥 한국어를 공부하기가 좋아해요. 그 네. 다섯 다섯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어요. <웃음> 네, 재미있으니까. 그, <웃음> 보통도 그... 음... 치료하고 <웃음> 그, 그리고 아마 <웃음>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좋지 않는데 <웃음> 아는, 보통 <웃음> <웃음> 한국어를 즐겁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근데 이런 들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의 하, 한국 사람들이 네. 학교에 다닐, 다닐 때그 네. 부담이 많이 느껴요. 네 부담 맞아요. 느낌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공부를 잘 해야 하고 네. 그몇 시간 더난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생각. 어. 어. usually 13 hours in a day Oh my god! my <laughs> just only for school mm. but they they have to study more you know when they came you know came back from school so uh like uh, especially like when uh when i was in high school uh i spent like 14 hours in a day at school and i have to study like two or three more hours uh, like when i got back home so I usually like, uh, sleep at like, uh, five to six hours in a day. Mm. Usually mm. five hours. We just go to school, when we go to s c h o o 때, we usually go to school, when the classes a a d t h h o o t w t o o h h 그야, 하지만, 숙제를 안하면 네. 괜찮아요. 응? <웃음> 그, 어, 어, 학생들이 보다 달르지만 그, 보통, 저 학교에 가, 갔을 때, 숙제를 안 했어요. 그냥, 응? 다른, 그, 학교에 어? 가, 서 다른 학생, 그, 좋은 학생? <웃음> 응, 이거는, 주세요. 저 살살짝 쓸 거예요. <웃음> 그래서 무슨 무슨 말이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서네 이렇게 저 보통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음. 그 취미 없어서 네 백현. 음. 근네 뭐랄까 너무 많이 해요. 한국은. 너무 많이 해. 너무. It's, i s i way too more, much. In yeah, o so. 아니, 왜냐면, 어, 제가 만약에, 어, 목표가 있고, 음. 그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야. 음.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네. 근데 아마 한국에 많은 학생들이 그냥 해요. 그냥. 아. 목표 없이. Uh, so. 그 mm -hmm. 부모님 아. 이거는 말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mm -hmm. 있어. Mm. Mm. Like, because, uh, I, I like, like, i don't like to be like generalized, but uh, 한국 사람들은 어랄까 uh, we like to think as a group like not not individually. 음. So, 그래서 뭐랄까? 좀어 사람들이 인생에 뭔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부열 심해서 히어 좋은 보자 보자 보자 될수 있어. 공부에 공부에 힘이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게 행복한 인생이다. 아. like, something like that. So, like, 아, 그래서 뭔가 좀 그렇게 좋은 것같진 않아요. 공부를 그렇게 다 하는 게. 음. like they just w a n n a be a doctor or you know like like yeah. 그 동안 2번. like they w a n n a be doctor like lawyer 아, you know. Like Which is you know. Possibly 식으로. can possibly can make a lot of money. 음. Yeah. So l i k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음. 왜냐면 모두가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웃음> 네, 맞아요. <웃음> 그럼 병원을 왜 가? 내가 고치면 되는데. 음. <웃음>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 그래. 이 이거는 그래서 그냥 음. 뭐랄까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음. 모, 모두가 어, 경쟁에만 음. 힘을 너무 쏟으니까 음. 뭐 경쟁은 좋은데 물론 경쟁은 좋은데. 내가 왜 경쟁을 하는지는 알고 싸워야 될거 아니에요. 음. 내가 왜 싸우는지는 알고 싸워야 되는데 이유는 모르는데 계속 경쟁만 하니까 음. 어 뭐랄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맞아요. 근데 행복, 행복, 행복하게 살기가 네. 어떻게? 어디 처럼 리나처럼 예쁘게 웃으면 <웃음> 행복할 수 있어. 어, 그순 순간, <웃음> 이 순간. <웃음> 응. 네, 지 네, 지금 하하말구수이어서행이해요 그 왜냐하면 제 생각 한국말로 말는수 있어서 그, 음, 그리고 다이해할수이어요그이 네? 친구는 이친구가 네. 그 있다가 그 문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이해할 맞아요.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할 맞아요. 수 있어. 그 어? 그래서 네. 좋아요. 5년 동안 그 <웃음>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갈수 <웃음> 있어요. 아, 공부한... 그렇구나. 왜? <웃음> 왜 공부했어요? 알겠어요. <I> <웃음> 공부한 보람이 있다. 어, 네. <웃음> 브람이 있다. 네, 네, 브람이 있다. 네, 네, 네. 아는데 좀 자주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음. 들으면 이해할 수있는데그 그냥 음. 자주 말하지 않으면 그냥 음. 기억이 안 나요. 원래 그래요? 음. 음. <웃음> 원래 그렇지 뭐. 네. <웃음> 정, 정상. 이게. 그 같은 단어, 음. 같은 다, 영어 단어도 막 뜻이 되게 달라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원래 한 2년 전에 음. 어, 스코틀랜드에서 2년 살았어요. 오. 근데 어, 스코틀랜드나 아니면은 뭐 음, 잉글랜드에서는 예를 들면 어, 영어 단어 중에 rubber 음. Rubber, 아, 사투리 uh, 있었요 uh, Like, rubber, that means, it, like, eraser, you know? 음, 음, 음. In Scotland. Uh, but, you know, uh, 한국 남자들 다군대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음. 어 USF랑 같이 음. 근무했거든요. 음. 근데 제, 저는, 어 uh, 그, combat soldier 아니었고, 음. 그냥 I just do it some, did some paperwork mm. with them, but one day, you know, like while I'm working, like I need, I was needed like, some rubber. Mm. So I just asked for, you know, my like, colleague, you know, mm. and she was at uh, US Air Force. So like, mm. hey, like, can I borrow some your like rubber? And she was like, why? Like, <laughs> why do you need that rubber? You know? <laughs> so,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음. 막 제가 막 이상한 말을 한 것처럼 음. 막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좀왜 그런가 궁금했었는데 음. 이게 <웃음> in USA like uh, 음 뭐랄까 rubber가 뜻이 거기는 condom. 음. 음. <웃음>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오! 왜 일하는데 음. 왜 콘돔이 필요하 콘돔이 필요하냐라고 음. 아이달 아, <웃음> 그래서 뭔가 저는 잘 모르니까 음. 가끔 어, 여기 웹사이트에서도 뭐 uh, 필리핀어 or like Indonesian like t h e 근데 뭐, 뭐랄까 제가 잘못 배울까봐 음. 네, 맞아요. 음, 거기서는 단어 뜻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음. 만약에 막상 제가 뭐 미국에 가거나 아니면 잉글랜드에 다시 갈때 음. 음. 어떤 단어를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웃음> 이런 상황이 있을까봐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음, 네, 맞아요. 근데 그 한국에 사투리가... 사투리 있어요. 네? 음. 맞아 맞아. <웃음>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부산에서 왔어요, 아니면 다른 도시 왔어요. 저는 <웃음> 놀랐어요 그래서 서울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학원에 한국어를 보통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부산에서 공부하면. <웃음> 밖에 나가서 음. 다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웃음> 어떻게? 음. <웃음> 헷갈렸어요. <웃음> 맞아, 맞아. 네. 예. 이게 그냥 악센트 문제가 아니라 음. 아예 다, 단어가 달라요. 음.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얘기할 때 살짝 아 uh, like they, they sounds like uh, like school school girl. <웃음> Oh my God! Mm. Skating, <laughs> <laughs> it's r e good. Oh, t a t But, s u t but, b h t but, b t but, Oh... t but, o u t b t but, but, but, b t b t but, b u t u t b 네. But, you know, it's really hard to fix your accent. 음. Mm. You know that, right? Mm. 왜냐면 특히나 어, 러시아 말도 어, 그 accent가 좀 있잖아요. 음. Mm. 네. Mm. 그렇기 때문에 mm. 저도 영어할 때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accent가 엄청 심했어요. Mm.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 커피를 커피 커피 네 보스 응. 토마토 like, 바나나 <웃음> like, like computer 음, 음, 음. like c o m p u 이게 고치기가 어렵죠 네 맞아요 어 음, 사실 응. 제가 어 러시아 분이랑 한국어로 대화를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1등 오, 1등 예스. <웃음> 처음이니까. 네, 맞아요. 저는 <웃음> <산을> 받고 싶어요. <웃음> 근데 좀 음, 그러니까 리나 씨가 발음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음, 음. 그게 어 듣기 좋아요. 음. 살짝 음, 음 딱그 귀여운 느낌. 아. 어, 귀여운 느낌 괜찮은 것같아 그냥 응. 한국에 가서 고질 거예요. 응. 딱. 응. 응. <웃음> 네, 좋은 말, 말을 많이 줘서 고마워요. <웃음> 아니에요, 진심이니까. 응. 고마울 필요 없어요. <웃음>